오른 길 따르라 후의 길은 세계 만민의 잠된길이길 길 따라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情 길에 치고 찾아온 길,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새겼네 어둠 밤지